현대인들은 장시간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목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최근에는 목을 보호하고 편안한 수면 자세를 유도해 숙면에 도움을 주는 베개들이 있다고 하니 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.